안녕 안녕 승관이 엄마야 선생님 계세요? 어? 안녕하세요 여기 이사 온다 하는 사람 네네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부모님 짐좀 들어오세요 지금 자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네.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드님 너무 꼼꼼해 하세요 지금 학원에 저 혼자 처음 들어와봤는데 어 뭔가 감회가 새롭고 떨리네요 진짜로 여기 원장님께서 제가 뭐 필요할 만한 거는 나또 갔다고 하는데 책상에 이런 것만 엄청 많네 보드 마카 보드 마카 보드 마카 보드 마카 이거 뭐 수업만 열심히 하라는 거네 보드 마카 통이 몇 개야 지금 와씨 물 티슈 백발백중. 그리고 요즘 학원에서는 이런 걸또다 하나 봐요 출입자 명부 관리 대장 그리고 뭐 종사자 관리 대장 해가지고 뭐 이런 걸다 작성해야 되나 봐요 학원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이 누나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책이 와 엄청 많아요 다 중국어 책이죠 자 그러면 수업할 공간 뜨든 뜨든 어... 완전 중국 스타일로 해놨네 후. 저기 생선도 있잖아요 어, 저것도 이제 좋은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나중에 수업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<웃음> 자 여기는 대강의실 이 학원에서 가장 큰 강의실이에요 자 제가 여기 서서 이제 수업을 하겠죠? 앞으로 제가 쓸 칠판이에요 네, 처음이니까 제 이름부터 쓰고 시작해야죠 쭈 췐... 성, 쇼... 관 네 이게 제 이름이에요 물론 뭐 선생님이라고 글자를 다잘 쓰는 건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한다고 다 글자 잘 써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재는 악필이다 저는 이걸 믿고 살아오고 있어요 음, 여기 온도계가 다 있네요 체온계 음, 온도도 이렇게 다 적고 잘했네 그리고 여기서 좀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 뭐냐면 약간 진짜 서울에 유명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막 진짜 수십 명 많게는 백명 단위로도 가요 근데, 여기 학원에서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. 여기는 최대, 맥시멈 9명까지만 받을 거라가지고, 한 수업에. 음,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아서 내가 뭐 발표할 기회라든지, 질문할 기회라든지, 그런 게막 없거나 그럴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밖에 없는데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어이, 불편하게. 자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습실. 학생들 자습실로 쓰면 될것 같아요. 저도 옛날에 중국 한창 공부했을 때는 진짜 죽어라 공부했거든요 학원에 남아가지고 빈 강의실 있다 그럼 하루에 진짜 막몇 시간 세시간 다섯 시간씩 공부하고 갔어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알거든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는 거를 이렇게 자습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좀더 도와줄 계획이에요 수업 외에도 제확 배고픈데 밥 먹고 해야겠다. 여기 하고 나서 첫 끼인데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. 자 삼분역 주변 돈가스 맛집. 아첫 끼인데 진짜 평점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. 오케이 요 집. 어. 과연 이삼본에서 처음 먹어보는 돈가스의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근데 제가 여기 막 찾아봤는데 의정부보다 비교적 저렴한 것 같아요. 서울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 같고,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돈가스 개봉 박두. 따란 오. 그럼 먹어볼게요. 약간 옛날 돈까스맛이 나네 음, not bad 还好还不错 음. 이거는 어 괜찮네 먹을만하네 요런 뜻인데 맛있다는 好吃좀 맛없다는 不好吃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 먹고 음好吃 맛없다는 이제 뽀하고 칠 뽀하고 첫 끼치고 나쁘진 않았다. 막 그렇게 맛있다 그럴 순 없는데 6,900원에 이 정도면 양도 좀 많은 편이고 나쁘지 않네요. 수업을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 발음과 문장과 해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초급, 중급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고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조금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미리미리 하고 수업에 임하려고 래요 네 제가 살집이에요 전자레인지, 냉장고, TV, 옷장 벽이 깨끗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세탁기도 있고 침대까지 쓸건 다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진짜 작더라고요 어, 힘들다. 아 힘들다 일단 뭐 오늘 할거는 웬만한건 다 한거 같고요 오늘 여기서의 첫밤이거든요 3번에서의 첫방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좀 씻고 자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너무 수고한거 같아요 어우 기특해 어우 기특해 아